잠깐만. 귀여워. 야, 선쭈선쭈선쭈선쭈 아! 아빠는 지금 비가 올나? 아, 조금. 아, 야, 낚시 안 하지 아! 아, 아, 아! 아 뭐가 걸린 거야? 떡이 걸린 거야? 안 만져도 응, 아, 안 만져도 돼 근데 <웃음> 아선우도고도없아야이소나도구이 있잖아 이, 이 안에서 막혔거나 아니, 아니면 안 막힌다 아, 다른데 막힌다 저 안쪽에 그게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너무 기분 나빠 뭐 하는 야할줄 알지 빨리 숨쉬고 오자 기다려봐 <웃음> 나 똥똥을 했나? <웃음> 근데 어. 저거